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티브입니다 고평가된 가격을 감수하고 원유선물지수상품 사자에 나선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유가반등에 베팅한 일부 개미들이 불과 일주일만에 원금 절반 이상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투기에 나선 개미들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원유 선물지수 관련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사상 최대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까지 국제유가가 하락한 원인 및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침체가 일어났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어 기름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원유 수요가 급감하던 3월 초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 1 4국과 기회연 산유국 10곳이 모여 OPEC 플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유가를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선에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자였는데요. 감산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정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유를 증산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원유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석유가 시장에 진입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가 합의를 주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시장 점유율 경쟁을 의식해 맞서면서 각각 하루에 50만 배럴과 300만 배럴 오히려 증산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는 원유 감산에 반대해야만 했을까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있는데요. 셰일가스는 퇴적암층 즉 셰일층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셰일 추출은 미국을 1위 산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석유 수입국인 미국이 석유 수입을 멈추고 석유 수출국이 되어 기존의 산유국의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미국 셰일 업체들을 도산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셰일 오일은 시추하는 게 까다로워서 기존 원유보다 생산 가격이 높은데요 따라서 원유 생산을 늘려 유가를 낮게 유지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미국 셰일 업체들을 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우디나 러시아는 석유를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가 변화에도 버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원유채산성이 좋은한 미국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생산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른 타격에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난 4월 1일 셰일가스를 최굴 생산하는 화이팅페트롤리엄이라는 미국 기업이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셰일산업의 붕괴가 단순히 특정산업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미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셰일업체의 연쇄파산은 이들에게 투자한 주요은행의 부도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 설계계획에도 반대해왔는데요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유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 위기에 처해 있고 그와 연관된 산업조차 경영 악화인 실정입니다. 하지만 몇몇 투자자들은 이러한 원유 업계의 전반적인 위기가 새로운 기회일 것이라 예상하며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그럼 원유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산유국 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과 해외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펀드가 매입하는 간접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재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 유가와 연동되는 ETF와 ETN 상품을 매입하는 방법 네 번째로 관련된 주식을 사는 방법 다섯 번째로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다섯 가지 투자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원유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적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다섯 번째 원유 선물 크루드 오일을 통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정유업체의 주식이나 유가 관련주를 매수를 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봤을 텐데요. 저는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하루에 30만원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